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육체를 교환하는 거야 알았지? 어! 알았어요! 자! 으흠. 아 오늘은 SCP-106 조사하는 날이지 테테르 등급 아이 위험해 위험해 조심해야지 잘 있나? 나는 나간다네 어? 드디어 SCP를 폭파해서 나간다 집에 나간다 <웃음> 나가서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지 <웃음> 무슨, 뭐야 나간다고? 무슨 계랭을 꾸미는 것 같은데? 이 SCP들이 요새 좀 이상하다 했더니 제대로 폭발을 한다고? 큰일 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코봉아 머리를 돌려 머리를 돌려! 머리를 돌려! 생각해놨다! 오케리를 that... okay. <웃음> 하는 거야 어이! 올드민! <S> <S> 오랜만이야 코봉이! 잘 있었어? 잠깐만 따라 나와봐 나오라고? 아, 나못 나가는데 괜찮아 나니까 나와봐 여기 딱서봐어봐어 어, 어, 알았어 왜, 왜.. 왜.. 그런데? 잘 들어! 여기서 나간다면서 SCP 제단을 파견한다면서! 어 아.. 아니야? 이제 거짓말 하는 거 봐! 진짜잖아! 아 그래 그래 그래! 맞다 왜! 뭐 어쩔 건데! 거래하자! 어 무슨 거래? 나는 너에게 젊어 보일 테니 너는 나에게 네 몸을 좀 빌려줘 네 몸을 이용해서 SCP 애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내가 배신자가 되라고? 니네 젊음 따위로? 으아, 좋아 오케이 콜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육체를 교환하는 거야 알았지? 아 어, 알았어요 자 <드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잠깐만 아, 너, 아 시원해 야너 방구가 항상 네 뱃속에 있나보다 아이 될거 서로 빨리 움직입시다 <드스> 얘 나부터 간다 안녕 <드스> 에 잠깐만 뭐야 저 코봉이 일어나라고 말이게 여기서 농땡이나 피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코봉이 코봉이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나 니네 목소리를 왜 그래? 아니 그.. 게 아니라 왜 여기서 농 비고 있는 거야? 그, 코봉이! 너뭔데 반말해 마나 국장이잖아! 벌써 이은 거야? 가사롭게 총같은 말들이 돼. 확 잡아먹어버린다! 아, 아, 아.. 아니에요 코봉님 죄송합니다 아급 수고하세요 오, 이상해.. 완전 이상해.. 어? 저 뭐야 저 코봉이 맞아? 왜 이렇게 변했는지.. 뭐이 아, 아니에요 <웃음> 죄송해요~! 아우 잘 먹었다 <웃음> 아우 야! <웃음> 야 토봉이 얘는 엉덩이를 싫팀이었구만 <웃음> 아이고 삭신이야 아 진짜 올 때면 아몸왜 이래 질질이야 진짜 몸 질질 진짜 아공사고부터 물어봐야겠다 아, <웃음> 안녕 공사고 뭐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아하! 아하! 아, 내가 지금 변성기가 와서 그래 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변성기야장난해 지금 근데 넌 어떻게 나온 거야 어어 어. 아 내가 유, 휴가 받았어 휴가 휴가를 받았다고 <웃음> <웃음> 나왜안줘 휴가 나 여름휴가 받고 싶어 아이 알았어 그거 그렇고 우리 여기 어떻게 폭파시킬 거지 아내가 요새 늙어가지고 깜빡깜빡한다니까 와 아, 진짜. 우리의 계획은? 어... 어... 아 뭐였더라? 아 잠깐만 어... 아 뭐야? 야 공사고 너 요새 저서큐버스 돌아다니더래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같구나 너 진짜 어? 아 뭐였더라? 에이! 딸아내한테 갈 거야 딸아한테 응? 에이? 아 여기 땅콩이! 아... 아이고 참... 땅콩아... 벌써부터 냄새가 진동을 난다 아우 더러워 진짜 아나똥피 가야 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또똥 밟았어! 야나 뭐와? 으왜 웬일이야 올드맨? 야 우리가 때 회의했을 때 여기 우리 SCP 여기를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었지? 어? 핵시설을 폭파하랬 했잖아 이 바보야 뭐? 어? 핵, 핵, 핵시설? 그러면 이 재단 전체가 다 날라갈 텐데? 뭐라는 거야? 아니아니야 아니야, 맞다 <웃음> 우리가 핵시설을 폭파하기로 했었지? 그치? <웃음> 정신 좀 차려 근데 우리 이거 폭발 할자가 언제였지? 어? 너 폭발 할짜 기억 안 나? 어? 어, 어 아니 아니야. 기억이 난, 나는 거 같아 아니 기억이 기억 안나 진짜? 아나나나 내가 좀 늙어가지고 정신 없나 보네. <웃음> 알았어 그, 그럼 그날 봐! 알았지? 나 고가! 안녕! 아, 아우, 진짜 걸리뻔했네 아, 어떻게든 공구륙한테 잘 얘기해서 언제 폭파되는지 알아야겠어 공구륙한테... 아 아! 아! 아! 뭐야? 어... 그래 공구륙 왜 여기 서있어 서 내가 알아서 갈라 그랬는데 넌 목소리가 왜 그래? 코봉이 같다? 코, 코, 코, 코, 봉이라니공구 무슨. 무슨 뭐? 소리 하는 거야? 너좀 아까 연락 왔어 근데 너 시간을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 아이 무슨 소리야 시간을 왜난 기억 못 해? 어는 날짜 시간 정확하게 얘기해봐 언제야? 몇 시냐고? 아 그게 그... 9시, 6시, 6시... 뭐라고? 9시, 에시 그래! 9시! 아메! 아 진짜 답답하게. 바람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치? 아우 살다살았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거기 아홉 시에 우리 포파 그랬잖아, 그지? 그래. 이 정도면 된 같네. 어, 알았어. 수고해 어, 추고해. 클래스 빨빨. 이 사실을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어, 알려. 어, 저기 계시다. 목소리가 코, 코봉인데 너 얼굴은 꼴대말이잖아 아이 귀좀 대보세요 어 쏙딱쏙딱 쏙쏙쏙쏙딱 아! 그런 일 있어서? 어쩐지야 코봉이가 그 이상하더라 s c p 들이 탄압해서 핵무기 단추를 눌러서 여기를 다 날려버린대요? 뭐! 안돼! 그게 도수 없지! 절대 그게 둘수 없지! 내가 방송시에서 길을해려 줄테니 너는 빨리 핵실로 가! 어 알았어요! 어 여기는 뭐야? 어? 이 지역도 처음 와보는걸?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절대 다른 문을 열어는안돼 알았지? 아예 오, 원자로에 여기 있어요? 그래 어서 어서 어서 아네 어? 들어왔어요 우와 잠깐 둘러볼까? 우와 이게 터지는 날은 나란... 우와 뼈도 못죽이겠는데 그, SCP들이 여기를 파괴할 전략을 세우기 전에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 겠어! <웃음>